오이라고 합니다. 아예 플러즈 티어로 왔습니다. 제가 조금 이미지가 좀 섹시하면서도 좀 큐티 발랄한 느낌이 많다고 좀 소리를 들어서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웃음> 타고나야 돼요. 말 <웃음> <왜> 끝났지? <웃음> 대한민국은 학업지연학급물 학업 이런 거 아니겠어요? 네. 네. 네. 네. 인맥이 다죠.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이니까 <웃음> 한 번만 도와주세요. 나보다 못생긴 사람 있죠? 아! 내가 안 못생겼다고! 안녕하세요. 네. 저는 모델 겸 인플루언서로 활동하고 있는 모델 오아이라고 합니다. 아이의 플라드티 하러 왔습니다. 여러분들의 궁금한 점을 완전 콕콕 집어드리려고 대신 나왔다고 보시면 되게. 무슨 언니예요? 저는 앙증맞지 앙지 언니? 앙증. <웃음> 앙맞지 앙... 않나요? 앙증맞지 않나요? 어디 가는지 아세요, 지금? 뭔가 좀 대단한 분 만나러 가는 것 같아요. 사전 인터뷰 한번 해보려고. 아, 지금 그러면? 사전 인터뷰요? 네, 아주 깜짝 놀랄 게임도 있어요. 어, 게임? 예, 한번 가봅시다. 렛츠고! 렛츠고! 렛츠고! 안지? 하나, 둘, 셋. 네, 안녕하세요. 모델 겸 인플루언서 그리고 파워 틱톡커로 활동하고 있는 오아인데요. 오늘부터는 플라뷰티의 오아 히로. 활동하게 된 아이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조금 이미지가 좀 섹시하면서도 좀 큐티 발랄한 느낌이 많다고 좀 소리를 들어서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거를 한 번에 담을 수 있는 언어가 뭐가 있을까 좀 생각을 해보다가 앙증맞지라는 어? 언어가 좀확제 매력을 전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앙증맞지의 앙지입니다. 안증 맞지? 안진. <웃음> 아, 안 돼! 안진. 안진. 안진. 안진. 안진. 안진. 안진. 안진. 안진. 안진. 안진. 안진. 안요 아이의 플라 플라뷰티가 뭐예요? 어, 제가 알기로는 플라스틱 라운지랑 그리고 뷰티를 합쳐서 만든 새로운 언어랄까? 네, 새로운 신조어가 될것 같습니다. 무슨 컨텐츠예요? 어, 그 정보를 전달하는 컨텐츠인데,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그런 사항들을 제가 대신 물어봐드리는 그런 컨텐츠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정확하게 기본적인 정보 전달도 해드리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질문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런 질문들을 제가 아주 속속 들이다 캐내고 말겠습니다. 어, 그 분야마다 전문가분들을 한, 분들, 한 분씩 모셔서 저희가 또 인터뷰식을 하면서 진행한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또 친한 분들이 많아가지고 그 친한 분들 찾아가서 한 번만 도와주세요 하면서 이제 질문도 하고 이제 컨텐츠를 찍을 예정입니다. 대한민국은 학업 지원, 학학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네. 네. 인맥이 다죠. 서장이랑 임마, 같이 밥 먹고, 예? 사우나도 같이 가고! 성향과 피부에 대한 어떤 자신만의 생각이나 관점은? 평생, 죽기 전까지 해야 되는 그런 관리라고 생각하고요. 아픈 저, 그, 게, 저, 게 고쳐지기도 다, 하고 아니면 정말 하나. 내 마음의 상처도 고쳐지기도 하는 그런 정말 필요한 것 같고요. 30, 40년 전만 해도 쉬시하고 했던 것들이잖아요. 근데 요즘은 정말 다 누구나 다할수 있고 누구나 다 접할 수 있고 요즘 시대에 태어나서 너무 나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 중한 명입니다. 피부는 일단 타고나야 돼요 <웃음> 타고나야 되지만 그래도 요즘 시대에 태어나신 분들은 피부에서 관리를 받으면 확실히 좋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부도 정말 꾸준히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관리를 꼭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한 달에 한 번씩 관리 꾸준히 받고 기본적인 케어 이런 것도 받고 요 집에서도 뭐 마스크팩, 뭐 뷰티템 이런 거다 정말 찾아서 나에게 맞는 것들을 사용하고 있어요. 오늘은 또 걸린 팁을 한 가지만 좀 알려주실 거요 먹는 거를 조금 잘 먹어야 된다 생각해요. 나에게 맞는 거를 좀 먹어야 되고 먹는 거좀 조절하고 그리고 잘 자고 잘 일어나고 뭐 그런 기본적인 것들은 다양하고요 운동! 운동을 안할 수가 없더라고 운동도 자기가 좋아하는 운동 꼭 꾸준히 해주고 그리고 항상 말하지만 병원에 관리를 받는 건 여러분 요즘은 절대로 쉬쉬할 게 아닙니다 다 하고 있어요 병원의 관리도 꼭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방지언니가 꼽는 예은얼굴의 기준은 어떤 것같요 옛날에는 눈이 큰 사람 꼽가 그러니까 높은 사람 얼굴이 막 V라인 뭐 이런 것들이 딱 정형화되어 있었는데 요즘은 자기만의 분위기를 가진 사람이 예쁘다고 생각해요 본인의 그 컨셉, 뭐 캐릭터, 매력 같은 거를 잘 표출하는 그런 사람이 좀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빠. 뭐. <웃음> <웃음> 남자 언니가 뽑은 뭐 연예인 중에 한무이쁘다라고생각니요 개인적으로 팬인 분은 아이유님 그 캐릭터가 정말 좀 다양하신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또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 분이어서 본인만의 색깔을 갖고 있는 분들이 참좀 멋져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에 있는 뭐 스타들로. 아, 외국인이요? 그런... 어... 어,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음, 외국인 누구였을까? 음... 네. 대한민국을 사랑합니다. 안지! 후지 언니, 소라 언니가 질문을 했더니 방황하는 질문을 했어. 아, 아, 아, 네. 미국 대통령은? 미국 대통령은 그 갑자기 생각나요. 트럼프! 아, 아 맞아 바이든 님이었다, 맞아. 아니, 우리나라 대통령 이름만 우리가 하면 되죠. 아, 그렇죠. 그러냐. 문재인 대통령님은 알면 되죠. <웃음> <웃음> 대한민국을 사랑합니다. 전체 스마게이디나 성형 및빌티마스터드 명희님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희님들, 앙증맞지 앙지언니가 가서 제가 짓궂은 질문해도 재밌게 답변해 주실 거죠? <웃음> 앞으로 기대하겠습니다. 뻥! 상영민 pt에 관심 있는 분들께 참말씀어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컨텐츠들로 제가 준비를 할 예정이고요 여러분들 직구든 질문도 괜찮습니다 댓글 많이 남겨주시면 제가 다 일일이 답글 달거니까요제 컨텐츠 보시고 정말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막 달아주세요 알았죠? 악플도 괜찮아요 저 악플도 관심입니다 유일이 답글에 다실 거예요? 네! <웃음> 알겠습니다 네 약속! <웃음> 양녕지영이 아예 플라그끼 우리 제작진에게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고 어, 다 먹고살자고 하는 일이니까 <웃음> 다 즐겁게, 재밌게, 기쁘게, 행복하게 어차피 이럴 거잘 부탁드리고 저도 우리 항상 또 예의 바르고 즐겁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부탁드려요 안 끝났지? <웃음> 안지 뭐? 혹시 그 단무사요? 단무 어, 소락과 버긴 봤는데. <웃음> <웃음> 손을 네. 네. 예, 아니요로만 대답해 아, 예, 아니요. 네. 네. 나는 나보다 더 귀여운 여자 선배를 만나면 질투시뭐불타올랐 아니요? 아니에요? 아니요 아니요. 얘다부족가다 <웃음> 걸린 아니에요, 거 같은데 아니에요. 다 걸린 거 같은데 오아니 <웃음> 나는 내 주변에 있는 선업의 모델 중에서 나보다 못생겼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한 명도 없다 나보다 못생긴 사람 있죠? 내가 제일 못생기진 않았어요 아니다 <웃음> 이거 은근 떨